오늘은 예쁜 어깨라인 만들기 운동을 해볼게요. 어깨를 붙잡고 있는 근육의 긴장이 가도하면 어깨가 미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위쪽에 있는 근육, 승모근이나 목근육, 그 다음 가슴근육 짧은 경우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라운딩 숄더가 되면 목의 위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깨를 이쪽에 있는 긴장을 풀어서 어깨를 내려줘서 등근육을 단련을 시키시면 이 상태로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예쁜 길고 예쁜 어깨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정렬이 올바른 상태가 되면 이렇게 얼굴이 커 보이던 것도 자세가 길어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동작은 총 다섯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더 안되시더라도 매일 매일 트라이를 해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따봉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골반 옆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신 상태에서 얘를 외회전을 시키셔가지고 어, 손등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옆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 돌렸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지 않거나 붙지 않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전환이나 상완, 가슴 앞쪽,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같이 해 주시면서 운동을 해 주셔야지 점차 나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외전 이렇게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은 바닥을 누르고 키는 크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어깨는 최대한 내려서 손끝은 밑으로 쭉 향해 주신 상태에서 얘를 외회전시켜 주셔야 돼요. 그쵸? 쉽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붙인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외회전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둘 그쵸? 다시 들이마시고 셋넷 그래서 옆에서 보실 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엉덩이를 조여서 배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다섯, 여섯, 머리는 길게 위로, 길게 늘려 주세요. 일곱, 후, 호흡하시고, 여덟, 들이마시고, 후, 아홉, 열, 유지하신 상태에서 뒤로 쭉 당겨서 손등을 톡톡톡톡 톡, 톡, 톡 쳐주실게요. 그쵸?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안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걸 안 되는구나 인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또 다른 운동을 하셨을 때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참이 와 있지. 그래서 평소에 뒤집어가지고 컴퓨터를 하시거나 뒤집어서 작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손을 반대쪽으로 열어주는 동작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어깨가 조금 더 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운동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손을 엄지 손가락으로 똑같이 지시고 위로 올려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그다음에 따봉 위로 쭉 돌려주시고 그다음 에 손등에 손등이 바닥으로 끌어당기듯이 당겨주세요. 그래서 염력이나 무슨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위에 줄이 있다고 생각, 줄을 밑으로 끌어내린다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 둘 외전 끌어내리고 둘둘쭉 그렇죠 셋둘셋쭉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쵸, 넷, 둘, 셋, 맨손 체조 처럼 힘없이 하시면 안 되고, 좀더 힘을 줘서 다섯, 둘, 외전 최대한 시켜 주신 상태에서 여섯 발바닥은 바닥, 일곱 키는 쭉 세워 주시고, 여덟 밑으로 아홉. 최대한 비틀어서 열 그쵸 그렇죠.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외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손목을 잡았어요. 그렇죠 잡으신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시면 안 돼요. 절대 이러시면 운동하시고 나서 허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조여서 골반은 중립인 상태로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스트레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당겨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몸을 목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같이 당겨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당기신다고 해서 어깨 위쪽으로 힘이 들어가시면 안되고 어깨는 양쪽 다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계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일곱 여덟, 목을 들릴 때 얘가 들리지 않도록 밑으로 당겨주세요.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발가락, 왼쪽 발가락을 보시면서 고개를 숙여주시고 이 손이 들리지 않도록 당겨주시고 그래서 유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손을, 손목을 을손 잡아주시고 당겨서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겼죠. 둘, 다시 들이마시고, 셋, 다시 들이마시고, 넷. 머리를 너무 많이 잡아당기시면 두통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여섯 일곱 여덟 깊게 들이마시고 아홉 외전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마지막 열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발끝을 보시고 더 당겨서 뒤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그러면 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텐션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운동하시고 나서 목이 길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다음날에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래대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런 텐션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운동. 네 번째 운동은 깍지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끼실 때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끔 먼저 낄게요. 먼저 끼신 상태에서 팔을 길게 아래쪽으로 뻗어주시고, 뻗어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시면 안 되고, 밑으로 내리는 힘과 앞으로 숙이는 힘이 서로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왼쪽으로 가시면서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오시고 이번에는 손은 오른쪽, 고개는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깍지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깍지를 이번에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끔 깍지를 껴주시고 다시 팔을 뒤로 들어서 최대한 밑으로 뻗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은 오른쪽, 고개는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치. 골반은 될수 있으면 움직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손은 왼쪽, 고개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원위치. 이번엔 마지막 운동. 마지막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에 있는 근육까지도, 손, 팔, 팔에 있는 근육까지도 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주먹을 이렇게 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주먹을 놔주세요. 그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말리시면 안 되고 어깨를 쫙 펴주세요. 당연히 허리도 꺾이면 안 되겠죠. 허리도 중립인 상태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 팔근육이 짧으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잘안 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엄청 저리고 이렇게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팔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양 옆으로 팔꿈치를 당긴 상태 이렇게 다시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고 둘할때 이렇게 같이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되고 팔이 갈때 어깨는 집어넣기 동작 집어넣으면서 양옆으로 당겨주세요. 어깨가 구겨지지 않도록 하나 그렇죠 둘 그래서 주먹 꽉 쥐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잡아당기고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한번 풀어 주시고 그래서 몸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또회전 펴주기 운동 마무리는 다시 둘 돌려주시고 다시 셋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율동 동작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외전시켜서 쫙, 아, 다시 한번더 마지막, 쫙, 이런 식으로 어깨를 열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한 어깨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